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이제 대선이 30일 남았습니다. 정말 어, 한 달이 이후면 이제 대선 선거 날인데요. 대한민국의 2022년도 어,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후보들 를 어, 얘기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 제목을 부부는 닮는다 대선 후보들 이대로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또 이전에 이어서 신동보 해군 제동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오늘만술잘 오늘... <웃음> 네, 쉬셨어요? <웃음> 네. 네. 술잘 <웃음> 쉬셨어요? 아 예예. 예. 아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아, 저희, 저희 사트, 네. 어, 네.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대선 후보의 후보인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가족들의 비리의 끝이 지, 비리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아,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재동 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의 이대로 이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층 그 어그 한번 저, 어 분석을 해보는 어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 태극기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웃음> 파란 하늘에 이렇게 멋지게 펄럭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 대선 후보들이 정말 이런 이런 문,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세계 있습니다 세계 10대 문맹국인데 그럼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그 대선후보들뿐만 아니고 그 부인들, 가족, 예, 예, 예. 그 리스크가 지금 그부상하고 네. 있거든요. 네, 맞그 그, 국계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근사 나라가 됐는데 아, 맞아요. 그 나라를 이끌 당사자들이나 그 네. 그걸 내조하는 부인들이 네. 이걸 도저히 거기 그 10위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세계가 뭐그뭐 아프리카 수준이야. 아, 그렇게 네? 말이 나요 부진국 수준. 정말이에요. 아프리카 수준 아, 딱 맞는 네. 딱 맞는 뭐, 말씀이에요. 필리핀 옛날 저 마르코스 대통령 독재할 때, 네. 은밀다 여사 그, 그 사치하고, 네네. 그 전행을 권리게 개입하고, 그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연상될 정도로, 네네. 이뭐 차차니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심각해요. 아, 그무 예술 전혀. 후보들 본인들은 심각성을 음. 모른다는게그첫 번째. 아, 그러니까 그, 그렇, 그러니까 정말 네. 정말 기가 막혀게 심각성을 전혀 네. 이, 어, 인식을 저, 못 저, 하고 있고 네. 어, 어디 가서 그냥 튀기나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수단과 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러,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나 후보 그 부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다 공직생활 해봤고. 네. 그이 박사님께서도 어, MBC에 간부를 오래 네, 네. 그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집안 일이 안정이 안 되고. 네. 이게 그 일반 그 피방이 대상이 되고 하면은요. 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집안부터 안정시키고 네, 잡아놓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서 하는 공직도 네, 잘 네. 되는 것이지. 네네. 집이 네. 저렇게 어지럽고 네. 지탄이 돼가지고는 못 되겠습니까? 그렇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 네. 김혜경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네. 그 또한 그 가족들도 문제입니다. 그 가족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이제 본부장 아닙니까? 본인과 부인, 본인과 부인과 장모. 음. 근데 지금 또한 가지 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방송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본부장이에요. 본인과 부인과 장남. 음. 참, 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웃음> 맞춰서. 맞아, 맞아, 자는좀 의미가 틀린데. 그러니까, 장모와 장남,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두, 두 후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똑같이 맞춰서 나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 좀. 그래서, 이들의 비리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의 그 본부장. 진짜 이게 이제 장남. 이게 지금 문제가 더더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우리 또뭐군군 아, 예, 예. 뭐 군, 군 장성 출신이니까 그런 문제 아니 근데 이재명이 게 네? 특히 김 김혜경 씨? 네, 네. 이 갑질 그 공금 횡령 네. 이이 문제는요. 이거 당장 바로 이재명 후보가 네. 그후보그 욕심 버리고 예. 네. 빨리 사퇴해서 네. 집에 가서 집 단속부터 잘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아주 뭐 뭐라 하더라 잔 파도래. 어제 아. 그 부산 가가지고요. 네. 이 정도 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갈 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게 잔 파도가 아니지. 이잔 이 파도 예. 그래야 이게 완전히 음. 이게 해일처럼 들어 닥친 음. 건데 네. 이게 왜냐면 그 김혜경 를급공무원이급 공무원. 3월이잖아요 네, 네, 그 저기 인정 뭐, 인시 합격한 이그 네. 공무원이에요. 네. 옛날에 그저급제예요 응. 받는 배슬이에요. 네, 네. 공무원 그 네. 지방자치 전에는 요 네. 공무원의 군수, 음. 지방 조그만 시, 시, 시장 했어요. 아, 네? 네, 그 네.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니까. 옛날 네. 그, 옛날에 그 그, 변호사 사무실에. 네. 이랬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정리 업무 맡던 여자라는 거요. 예 변호사 사무실 그, 때. 어, 변사무실 때. 전부, 김혜경 그런 게 이재명, 어, 성남시장. 네. 이재명 네. 경기 도지사의 부인의 네. 네. 수발을 드는 역할을 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저, 지금부터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성남시, 성남시장일 때도 이제 데려갔을 거고, 성남시청에. 음. 계속 데리고 다니, 이제 하다가, 이제 지사가 되니까 또그 경기도청에 도청 공무원으로 또 데려가 가지고 7급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네, 네, 그, 그랬다가 또 지금 네. 5급으로 승진을 시켜준 승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 정말? 그 밑에 또한명그 7급, 7급 공무원 예. 공무원을 예, 예. 시켜가지고 예. 일을 다한 거예요. 네. 그 수발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예.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한 거죠. 이야. 근데 이저이 이 7급 공무원이 보니까 나이 여성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저는야그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와, 남자 공무원한테. 남자한테다가 네. 무슨 팬티, 뭐잘개 놨는지, 아, 뭐 어쩌는지 세상에. 아니, 그런데 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남자 공무원이, 79 공무원이, 어, 가사 도우미처럼, 그 남자 공무원 본인 표현을 자기 노예라고, 노예 생활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니 예, 예. 근데 한일를 보니까. 네. 이거는, 저, 그, 부인의 그, 프라이빗시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된다. 아, 아 뭐, 소요서 이런 이, 거. 어, 막 들어가서 청소부터 하고, 막, 집이 엉망이라서. 네. 이렇게, 이게 남자 공무원이 그, 경기지방공원 A씨의 노예시한 3년이라 해가지고, 네. a 포지한두장 정도를, 네. 모든 네. 놀러서 이거 다 뿌렸다는 거예죠 네. 얼마나, 남자가, 얼마나 애... 간이 님의 졌음 기록했어요. 남자가, 아... 그야말로, 어? 그, 이, 다 데리고 필요는 없는데, 네. 너무 자신이 한, 한심스럽고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네. 그래서, 딱, 여기, 처음에, 오늘, 가, 문자로 떨어졌다는 신호다. 네. 과 네. 비사무관으로. 그래가지고, 네. 사모님 속고 정리하라. 아. 어. 도지사님 양국과 와이사처도 정리해둬라. 네. 네. 도지사님과 사모님 양말도 잘 접어 옷장에 넣어둬라. 네. <웃음> 네. 자질구려한 지시다. 네네네. 뭐, 네. 잘못되면 뭐, 한카이 비사무관이 질책도 막 무섭다. 아. 이러면 오는데, 딱행감문을 한번 상세히보세요 네네. 그 지시를 받고, 이제, 그, 저 예,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 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엉망진창이다 아, 야. 집, 집안이? 응 엉망진창 그그 김혜경이가 어.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 이게 야. 청소기부터 돌려야 한다 어. 자, 청소, 청소기부터 돌려 어. 남자가 네어 어? 세상에 두그 어? 여자가 할 일을 네. 김혜경 경기도 이재민 부인이 할 일을 네. 남자 7급 공무원이 집에 가서 손소이부도 네. 돌리고 그 다음에 건조대에 늘려있는 세탄물을 걷어 차곡차곡 해가지고 아... 사모님의 팬티, 그럼 네. 속옷도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오자잘 넣는다. 이야, 그럼 이 정도면은.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넣는 다 표현이 수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네. 김혜경 씨가 어? 그, 저, 저 네. 공무원한테, 그, 네. 남자 공무원한테. 네. 자기 팬티가 다파라는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지. 어떻게, 나는 유가안돼요 여기, 이, 이, 저기가, 이 공무원이, 남자 공무원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아무 생각도 없 얼마나 자유인 사회에서. 그, 어, 아니, 나는 그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표현이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프 공무는그 젊은 그 남성이일 텐데, 네그 자기보다 나이가 최소한 2 0 살, 서0살 예. 많은 여자, 펜치까지 예. 예. 아. 세탁을 해서 그케 해가지고 아. 옷장에까지 아. 정리를 하면서 네. 그 느꼈던 예. 그 수치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게. 그리고 자기가 아. 첫 수도에 자신이 한심스럽고 아. 수치스러고 견딜 수 없었다 아. 딱입니다. 네. 야, 그다음에 그 뒤에도 뭐남자그 뭐. 남자같이 예. 그뭐 또 요리 있잖아요.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아침에는 주로 뭐 초밥, 아니 샌드위치 먹는 거죠. 아, 네. 초밥 점심 때, 그다음 네, 점심 네. 때는 쇠고기 네. 안심, 뭐 네, 네. 그다음 폐경 치료제, 음, 대리치방 음. 이것도 안 되는 법적으로 유배안 해주면서요. 네, 네. 이주인이 본인 그저 스킨 로션까지. 예. 네. 그것도 뭐 프랑스제 아르메스라고. 네. <웃음> 그거는요, 넥타이도 싸서 저는. 선물, 한번 받아가지고, 네. 한번딱 내봤어요. 아, 그럼 그래 네. 물이가 굉장히 비싼 거래. 그 네. 그래 물이거니까한 30만 원한다 그러대. 아. 근데, 로션을, 예, 그써뭐 예, 네. 엄청 비싸답니다. 예, 예. 어. 그 아르메스스 섞인 로션도 이걸 음. 안 떨어지게 교환해, 받가지고 저, 비춰야 되고, 아, 네. 내 친인척 선물도 해야 되고, 음. 어? 그, 저, 저, 맹절 때선물 네. 차례상. 재수용품도 네. 네, 네. 그, 저, 사야 예. 되고. 예, 예. 야 참, 이, 이, 게 네. 아니, 이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네. 어? 부하 직원 시켜가지고. 그러게요. 완전 노예. 어. 네, 네. 네. 어? 가사 도 도우미 시키는 사람이. 네, 네. 지금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 조치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완전히 그뭐 뭐, 공사 구분이 없고, 뭐. 뭐 어? 성남, 그, 그, 그, 저기 뭐야, 그러면, 어? 그 경기 지사. 경기도청에 돈이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개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저, 모양이죠 정말. 근데 아니, 저, 어, 저도 공직생활을 올려 했다요이재명이 올렸다가... 그, 그, 뭐, 월급도 받잖아, 받았잖아요 잖아받 뭐, 월급 안 받고 일을 나요? 저도 구생활을 어. 30년 넘게 했는데 네. 군에 서면서 어? 그래도 장성으로 이제 전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역할 때까지 네. 법인카드 자체를 구해한 적이 없어요 아, 군대는 법인카드도 없나요? 예? 이 정도는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본인 카드 사채를 구경한 적이 없다니까그러면 아, 이게 네. 제, 경기도 네.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칠부 공무원이 공무원 짐만 들어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그, 그, 자기 그 돈처럼 네, 네. 그, 경기도 자기 그, 자기 상관이 지출한 돈을 네. 사주을 지출한 돈을 전부. 법인 카드로 다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거기 있 완전 도둑질이지 그러니까. 공령 행령, 행령. 예. 공금 행령이에요. 예. 행령. 예. 우리도 우리도 저는 이제 MBC 출신이잖아요. MBC에서도 음. 보면 이제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은 그 개인 법인 카드로 줘요. 그래서 예. 얼마 그 지기에 해당하는 하는 지기에 맞게 이제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쓸 수가 있거든요. 음. 그쓸 수가 있는데 그쓸수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그, 법인카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과, 또는, 뭐, 외부의 어떤, 뭐, 뭐, 거래처와 또 이렇게 일을 한다든가, 음. 이러면, 업무를 위해서 자우지간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이. 그거, 그거, 직원들하고, 그거, 뭐, 뭐 예,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 먹으면서, 이제, 한, 하던가, 해가, 이게 주로, 이제, 식사대, 대부분 식사대거든요. 그게 식사대인데, 전부,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서 뭐가, 그, 그 저기도 봐요. 그러니까 지역도 회사 건강에서 먹어야지. 회사 직원들하고 먹었다고 보장이 돼 있잖아요. 뭐딴데 음. 가서 먹으면 이게 의심이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역 회사 건강의 식당에서 먹어야 되고 음. 또한그뭐 평일 날 근무 시간에 먹어야 된다든가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직원 회사 업무를 위해서 그래. 클랜비셔 바로... 군대보다 훨씬 낫다. 아, MBC가 낫지요! <웃음> 군대, 군대. 아니, 군대 이날은. 아, <웃음> 네. 명식이 배를 달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국민가도 구경도 못 했다니까. 아, 그리고, 보아들한테, 음. 그 네. 뭐야, 식사를, 뭐, 갱례를 한다든가, 네. 네. 네. 뭐, 년이 네. 끝나고. 네. 뭐, 큰 그게 있으면 이제 갱례할 네. 필요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객별부대 운영비라 해가지고요. 네, 예. 네. 그, 대령 때 함장할 때도 한, 그게 한 70만원? 네. 이래 됐고, 예. 장성도 한 100만원 될까? 100만원은 그 네. 안 돼요. 예,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저, 손님 오는 거, 뭐, 저, 저, 차도 타주고, 뭐, 음. 뭐 접대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무실에서. 네, 네. 그, 뭐, 그, 캡, 커피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예. 예. 그거 하고 나머지, 저, 저, 집속 부하들. 네. 뭐, 식사 한두 분 하면은요, 없어요. 아. 음, 음, 네. 그러면 음. 이제, 전부 부족한 돈은. 예. 개인 월급에서그거예요그 그렇죠. 그 맞아요. 본인들은 어, 예.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반 정도는, 음. 제 월급의 반을 전부 다 그렇게 썼다니까요. 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데 그러니까. 경기도 또 해야 되는데. 어. 그 손님 또 어. 접대도 해야 되고데 어, 인 인정은. 이지그 법인카드를, 필요한데. 그 자기 네. 돈을, 개인 월급을 써가면서, 저, 네, 생활을 네. 할 정도인데. 네. 예? 그렇게 네. 군대는. 예. 네. 아니, 경기도지, 도가 뭔데, 성남시가 뭔데, 네. 어? 마무라, 무슨, 저 뭐, 이런 것까지, 아유. 아니, 재수용품까지, 취직 선물까지, 네. 네. 범인카드로 네. 그리고 여기서 거야. 지금 또 보도가 되는 게 보면, 어느, 그, 그, 어느 식당에서, 그, 그, 아마 고기도 팔고, 고기를 이제, 고기를, 어, 기 음. 저기, 재료 저기 뭐 요리 안한 고기들 있잖아요. 네. 고기, 요리 안한거 그 고기도 정육도 팔고, 또한 식당도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여기서 갔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물뭐 고기를 산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 그냥 뭐 어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게 정육 정육 정육을 사면 슈퍼라고 딱 찍히거든요. 이러니까 네. 이거는 이건 이걸 이거, 이거 법인 카드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요. 네. 되지, 그런데 안 되지. 어떤 가게들은 네. 보면은 정육도 팔고 또 식당도 같이 하는 겸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하면은 정육을 샀더라도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일반 음식점 상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기이요런데또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 카드깡, 카드깡은 그게 아니에요. 카드깡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에이. 여기 자꾸 카드깡 나오더라고. 카드깡은 뭐, 뭐, 뭐, 뭔, 뭐가 뭔 말인가하면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카드깡은 더, 더 아주 더더 아주 아주 못된 짓이에요. 카드깡은 뭐냐 면 예를 들어서 100, 카드를 100만 원치 쓸수 있다 음. 이러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카드를 주고 100만, 원어치, 100만 원을 끊으라 그래요 끊으라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영수증을 끊어 주잖아요 음.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끊어 달라 그래요 에이, 100만 원 끊어 주는데 음. 현금으로 90만 원만 주면 됩니다 또는 에이. 현금으로 8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에이. 100만 원 끊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끊어 카드를 끊는 사람은 20만 원내 1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음. 어 그런데 이게 주인은 이게 꺼내주면 10만 원, 20만 원 이익을 보잖아요. 이렇게해 음. 주는 거예요. 그렇 양심, 양심 없는 양심 없는 그원 주인들이 이게 바로 카드 까는 카드 까은더 악랄한 악랄한 수법이에요. <웃음> 와. 그러 <웃음> 하여튼. 이, 이재명, 그. 그니까, 이재명이요, 아니, 보니까, 그, 도시, 저기, 뭐야, 도청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그렇게 인출해 갔다는 거니까더이히 심각한 문제가. 그니까, 그니까. 러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는 게.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 자기, r LMS, 무슨, 뭐, 스킨 모션까지. 네. 그거 딱딱 그 해놨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 네. 본인이 평생 사면에서 그걸 모르, 모르겠어요? 아... 이거 제가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걸다알 텐데. 본인도 알고 아니 본인도... 당연히 그 주의관들이 하는 건 이재명이 이시 알게 해,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겠어요? 그니 궁금 행위를 하는데 제가 네. 보니까 너무 우리 저제 제, 저희들 그군사화하고 저도 지구군요 올해 공지식할 기 했는데 네 네. 이게 보니까 아완 허탈해 이제 그냥 어... 너무 바보같이 살아난 것 같아. 어, <웃음> 어, 아니에요. 어, 어.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서럽지는 않은데. 네. 대리. 네. 아 그럼 지금 동님이 진짜 제대로 저, 인생을 사세요. 저 저, 저. 저. 아내한테. 예. 네. 울고 네. 뭐 반을 방어 반밖에 안다주고저뭐 그것 가지고 반을 가지고 이런 좀 부대 운영하고. 어그 밑에 부하들 갱이 해식 해주고 손님 접대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거그 우리 집사람이 뭐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하에. 이해할... 를한것 같은데, 네, 네.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 예, 네? 어. 아니 그그 어? 그, 그, 원래 가족도 살아야 그, 그, 그, 되는데. 아니 그리고 군대는 원래 또 월급이 좀 적잖아요. 일반 그러니까요. 일반 회사보다 네, 저거, 그러니까 저거, 저거. 군인 가족들한테는또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부처럼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우. 아이고.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는 군인. <웃음> 아, 어? 아니, 군대 배송이... 나 이거 이거 아니. 한 번, 충격이에요 충격. 충격이죠. 아마 이거, 그렇죠. 야, 공무원들 법인카드를 가지, 고 이렇게. 예. 이야. 예. 아마, 근데,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네. 뿐만 아니고. 네, 네. 이,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공무원 사회에. 근데, 네. 이 차제에. 예. 저는 공무원들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예, 싶어요. 예, 예. 예, 예. 네. 저는 SNS 거짓게 어. 올렸는데, 그 반응이 막, 말 그, 댓글도 다 묻고. 어, 없는데. 근데, 법인카드를 다 없애야 돼. 법인분들은, 그 법카드왜 법인 필요하냐고. 음. 아, 내가 지금 법인카드 없이, 이렇게, 그러고 나온 사람 있는데. 맞아요. 법인분들도. 그러나, 그게 필요한, 정당한, 그, 그, 저, 경비는. 네. 그걸 주라, 이거 저, 저, 저, 저, 저, 저 네. 현금으로. 네, 예, 예. 예산 책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 안 되는 거지. 왜 불만이 들어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법인카드를 주는지. 이재명이가 저 지상이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만 법인카드가 나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이 유튜브 이 방송 보시고 공무원이신 분들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저, MBC, 그, 방송사의 근무이기 때문에, 음. 그런 데는 좀. 사기업 니까 예, 그런, 그런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음. 또뭐 광고를 수익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이,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주기도 하는데, 공무원 생, 세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저, 지사, 지사장이잖아. 그 음. 뭐, 저기잖아요. 지사이고, 또는 뭐, 어 성남시에서 시장이고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뭐 법인카드가 나가 나간다고 그럼 볼 수가 뭐, 있겠죠. 그 기념품 같은 게 있잖아요. 기념품 뭐또저들한테도그 격려 네. 용품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시계라든가 이런 거. 네, 네. 이 시계 이런 게또 어. 그냥 한 2만 원한 맞추잖아요. 네. 제가 전단장 할때꼭 네. 필요해. 네, 네. 외부 손님 오는 것도 필요하고 부합을 하는데 그렇죠, 그럼요. 그거 제가 제 동생이, 네, 예. 사업하는 동생이 네. 무려 2천 5억 원을 줬어요. 네. 그 네. 저기... 네. 네. 어 저기... 서, 저기는 잠깐만 좀 봐주시겠어요? 아, 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응 됐다. 예. 음. 사이비 재산 비교 안 보. 아니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그다 했어요. 아. 어, 내가 지제 고민을 하니까 네. 아 이거 이거 뭐, 뭐또돈돈을데가 없으니까 예. 동생이 그때 사업을 했거든. 예. 예. 진짜 그걸 그리줬어요그지그걸 음. 만들었다니까. 음. 그렇게 자기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여그그 그리 가겠어요? 당연히 그거야뭐 법인카드가 하죠. 아, 이재명은 이미 뭐다드러난 거니까 러더라는게 법인카드라는 게, 네. 법인 게 네. 사실은 우리 우리 내 세금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그럼아그내 안에 세금도 들어있어 가네. 그렇지. 뭐, 당연히세도그도있네 그렇지. 내가 내세금어 가지고 자기 그 재수형 검사고 친척또 선물하고 말이죠. 네, 네. 자기 목록 사고 막 네. 생활용품 썼다는 거야. 네네. 네, 네, 네. 이건 완전히 도둑질이지. 네네네. 네, 네. 진짜 그렇죠. 내가 막 열불이 난다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뭐 우리가 다 이미 다 아는 것들만 이 보면은 이재명 전과 사범. 대장동 사건 어? <웃음> 뭐 조폭 연루가 되어 있고 또뭐 살인마 살인마 조카와 조폭을 또 변호해 준 것도 있고 음. 친북단체인 경기동부연합과 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음. 또 김부성과의 그 관계 부인, 부인을 계속해 보고 있잖아요 김부선이가 막그 수많은 증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지, 진짜 이런 것들을 어, 큰일이야, 큰일이야. 계속 이렇게 <웃음> 하면서도, 그런데 이 부인까지 저렇게 지금, 어? 참,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어, 그런데도, 뭐, 그 전에 또 부인도 얼마나 또 닭살, 또, 닭살로 또, 온 국민들을 그냥,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놨습니까? 그, 그, 그, 그 새벽, 새벽, 뭐, 한집 네. 아닌가? 예. 네. 뭐 자다가 낙상사고 났다 해가지고 119-12 가고 119뭐 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부삼 한거 아닌가? 네, 그러면. 아, 이제 의심을 하니까 다음날부터 그것도, 그, 의혹을 듣기 위해가지고, 위해 네. 쇼를 하는데. 네, 네. 뭐, 닭살이 뭐 진짜 닭을 예. 정도도구먼요. 예, 예. 지금 뭐, 보면은, 그래서, 그, 여기다 이제, 닭살로 눈총을 받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 유행, 유용했고, 공무원에,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한우, 어, 그것도 한우도, 이, 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사다 먹었고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 자택에 배달해주고 참 제수용품까지도 또뭐다 배달하고 이랬대요 그 경기, 경기도 그 관용차를 이용해가지고 참. 그런 명절 음식을 사적으로 활용했고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일파만파 아직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 참 그렇게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그렇게 아, 진짜 그런 말. 저, 저, 저, 저, 이재명 후보에. 네, 그 네. 지금 좀 소개한, 이제, 각종 그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 중에 하나만 걸려도요. 네, 네, 하나만 걸려도 지금 완전히 사, 스스로 물려놔야 돼요. 네, 맞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맞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살아가는 일반 그 정서로는요. 예 네, 예. 저 중에 하나만 해, 지금 확인이 되고 사실을 겸노해. 예. 네. 바로 그냥 저, 저, 대통령 후보 사퇴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도 네. 말씀했지만 네. 이 정도 잔파도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갈 수 있다. 그걸 잔파도라 그러니 정말 기가. 잔파도, 같겠네. 잔파도. 어, 저 사람이 그 정도는 우리가 어, 이, 이... 정상인의 네. 이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한번 괴물의 괴물. 이재명이 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봐 바로 보여주는 거죠괴물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대, 괴물의. 국민. 괴물의그 지혜를, 네, 지혜를 받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어? 국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은. 네, 네. 예. 네? 네. 네. 이게 이게 대한민국이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가 우리가 옛날처럼 후진국도 아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세계 1 0대강국이라면 네. 그, 네, 네. 지금 저 문맹국인데, 네, 야참참 참 너무 울리지 않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 글쎄 말이에요. 네. 그니까 이재명 기가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정말...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근데 중론대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비율이 네. 그 30대 30% 35% 저저 중반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35% 라면은 네, 네. 국민 100명 중에 35, 35명이 지,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는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웃음> 그렇구나. 저렇게 저흥없는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35% 가량 된다는 거는 네네. 나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네, 네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지 어쨌든 <웃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웃음> 이제 그래. 우리가 계속 이제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첫번첫 번째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저도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밤면 제가 제가 네. 출마 출연마서는 했겠어요. 아우, 우리 참. 뭐 뭐, 뭐... <웃음> <웃음> 아, <아우> 계속 그 정말... <웃음> 어, 출마서는 하셨던 거 계속 이어 나가셨으면 아유, 정말 <웃음> 정말 이때는 진짜 심재동 님을 안 찍고 아유, 누가 누구 찍겠어요. 정말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국민들이 예. 네. 정말 찍을 후보가 없어서요. 네, 네. 정말 방황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네, 네. 선호도보다 치라는 비율이 배 이상 되잖아요. 그럼요. 배, 배가, 왜 예, 예, 맞아요. 제가, 참, 제가 지켜보는 저 자신도. 예. 저도 같이 느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아우, 그냥, 어, 이재명을 하든가 전 정말 너무너무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소, 속상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네, 진짜. 그래서 이재명은 <웃음> 여기까지 하고, 예. 어, 이번에는 또.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 했잖아요. 그 아주 이재명하고, 그, 김혜경이 똑 닮았네, 진짜. 똑닮았어 아, 예. 네. <웃음> 다음에는. 아니, 부, 아니, 부부가요. 네네. 목수의 안에는 반목수가 되고. 어어어어, 네? 어, 어, 어, 그렇죠. 목수 안에는 뭐, 반목수가 된대. 어, 그렇죠. 논뭐 예, 하는 예, 거 그, 보니까. 그렇죠. 노름꾼의 안에는. 예. 예. 개편꾼이 된다. 그말 있잖아요. 그러니그게노력꾼 아, 아. 하면 옆에서, 그, 저, 이게, 구조 들어주고, 막, 음. 개편꾼이 뜯어가는. 그게 된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닮아가지 않으면, 이혼해, 이혼해야지 못 살아요. 그렇죠. 도저히 네. 내가 이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이혼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같이 산다는 건또 닮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 인정해가면서 살아야지 음. 사는 거지. 음. 음. 그렇죠. 네. 네 오늘 저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웃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석열 국민의 <웃음> 저 후보는 네. 어제 또 어제도 뭐 어제 양 후보가 굉장히 활발한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광주에 가가지고 5.8 국민민주묘지를 찾았어요. 음. 거기 가서도 이제 뭐그 참배를 뭐참어그 그게 또 가고 했는데 한배도 못했어 한배도 못했는데 그대 어, 반대, 그러, 그러면 거기서도 5월의 정신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또 분명히 했어요 5.18을 저기다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헌법에. 헌법에다가 제한민, 나는 제한민한의 행보가 네. 보수 맞는지 참, 계속 의문이 가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보수 전통 정통급... 자유 우파. 네. 국민들이 저, 마음을 못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지지율이 정치대가 있, 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맞지, 않, 안 맞지 않아요? 아, 저 자시, 본인이 전에 지난번에 순천에 가서지 아, 그랬어요. 아, 저 자신이 그랬 진보다 아니고 보수도아니다고 그랬고. 아니, 이제 순천에 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음. 자신은, 음. 민, 저기 민주당으로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네, 국민의힘으로 그그그 왔다 그랬어요. 약간 예, 그수 그 예. 아닌. 예, 예. 은행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 확신 못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지금 대선이 오늘로 저, 저, 지마 30일이거든요. 네, 네. 딱한달 남겨놨는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좀 보수의 그 정세성이 맞는. 네네. 요런 말 기대를 하고 또 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숨없이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어... 그럼 계속 자클링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멀리이 계속 팔잖아. 예. 어제 아래인가요? 네네. 제주도 가가지고 강경을 해군기지 앞에 뒤에 구만도 보이더라고, 화면을 보니까. 네네 저도 저한몇달 전에 그거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그시간이 났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노무현 이야기 하면서. 그, 예. 한, 한, 한, 삼촌을 울먹을, 울묵, 울먹을 한 거야. 울먹을, 울묵, 울먹을, 울묵, 울 봤어. 우리 다 봤지, 그거. 뭐, 뭐. 노무현 파래 하는 거야. 노무현, 노무현, 또, 네. 어디 또 네. 노무현 파래. 영화 말에, 우리 가가지고도 노무현 파래하고 막, 그, 그거리고 네네. 이야, 지금. 아니, 지금. 눈똥을 그, 못보어그 사람 다 지금 노무현 후계자라고 지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저, 내물죄로 네 말이야. 검찰 조사 받다가. 네네. 네.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자살한 인간이에요, 정말. 그사람이뭘 했다고 그렇게 뭐, 그렇게 총알을 하느냐고. 그렇게. 여야, 대승우가 경쟁적으로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정말, 막, 진노 그러고, 보수국민들한테,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자유 국민들한테 표달라라. 네. 지지해달라. 네. 지지 안 해주면 전국 위치 안 된다. 예. 네. 공산화로간다 이따 소리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뭐, 자존심 넣는, 자기가 넣기야? 그러게, 둘가지가니 자기 스스로, 후계, 노, 어? 노무현이 후계자라고 표달라고 하니, 정말, 이게 정말, 무슨, 이게 무슨, 무슨 그게 어이게, 정말. 아, 그런데, 이제, 저, 저, 부인까지, 지난번에 일곱 시간, 녹시록, 뭐, 개기록 네. MBC. 아, 예, 그거 다 공개, 뭐, 거의, 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부인, 김건희는요, 이미 지난번에, 그, 검찰, 부, 남편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그 수현식, 임명장 수현식에서 벌써 청와대에서 난리친 거 아세요? 청와대에서 아 근데 보통 한3 0초한 얘기하는데. 에이, 몇 분을 예. 얘기했다면서. 한 뭐, 7분인가, 10분인가를 <웃음>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 거기 가서 뭐, 처음부터 여자가 가가지고. 이야, 거기 가서 뭐, 지, 뭐, 사업 얘기도 하고, 거기가 뭔데, 어? 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놀라운 저기, 언행을 보여줘가지고. 그때 참석자들이 김건희 씨 행동을 보고 섬뜩했다 그러고 저 여자 큰일 날려자구나 했거 아, 말이에요. 큰일 날려자네. 예, 그 전날에 그 참석한 사람들 알지.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저기 뭐야 그문 대통령 부인은 그 참석을 안 했더라고. 그 부인이 참석했었다면 진짜 정말 과관이 과감,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그 사람을 김건희 그. 저... 씨하고 네. 이재명 부인, 그, 김혜경? 예, 예, 예. 두 사람을 같이 막, 토론남식이 보면 좋겠어. <웃음> 그거, 그거 좋은,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예. <웃음> 어? 네. 그래서, 저기가, 그때, 그, 거기, 그 장소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어? 음. 김건희 씨가 일곱 시, 아니, 김건희 씨가 그, 뭐, 뭐, 합력 뭐로 인해서 기자회견 하면서 그 사과 방, 사과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네, 네, 네. 네?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네, 어? 네. 네. 아, 참, 그, 건강지고, 오만하고, 정말, 그런, 그런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어? 그런 걸 보면서, 참, 백 가지 얼굴을 저 여자는 표현을, 표현하고 다닐 여자구나. 이 이제, 위선에, 네. 위선 위선의, 위선 선의 그치를 예, 갖고 있구나. 아, 예, 어. 예. 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그때, 그때 그냥 이게, 피가에 따라서, 예. 그냥 연기하는 거지, 연기. 그러, 예, 어, 그러니까, 어. 체 숨이 났고. 야. 진짜 그래서 김건희 씨 보면 뭐 동거설 문제 있지 일부 종사형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종사인 그러니까 한한 한 사람의 남편을 네. 모시는 이렇게, 이렇게 남편 그저 앞서가고 부인을 따르는 그게 부창부수잖아요. 네. 네. 네? 부창부수 가도 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네. 남편이 있고 부인이 따르면 집안의 도래가 이루어진다 네. 그런 말인데. 네. 네. 그거는 거리가 멀어. <웃음> 네. 어? 그, 그리거 모르고. 네네네. 그, 남편을 따르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을 오히려 조종한다, 이게. 네네. 어? 필요하면. 네. 필요하면 남편을, 그, 그, 근력자면은. 네네. 자기가 그런 행시하는 거지, 근력을. 그럼,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높여도 그 대통령보다 더긴 시간에 그 마이크를 잡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거 그, 윤석열은 옆에서 <웃음> 가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는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보통 가면은 아. 부인한테 사전 교육을 좀할거 아니야? 그렇지! 나, 나, 청와대 가면은 네. 뭐 아마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 시킬 텐데 네. 간단하게 네. 그냥 남편 내주 잘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만 해라. 네, 네. 보통 그래 근데 내가 주면 교육을 할거 아니야. 런 윤석열은 자기 부인한테 와근절이 꽉 잡혀가지고 그런 교육도 시킬 사람이 아니고 그럼 공청한가? 네. 공처가도 아니 뭐공 아유 뭐 모르겠어요 저는. 경청가인가 경쳐가. 모르겠어요. 경쳐는 남그저 자기 부인 얼굴만 봐도 경기를 네. 일으킨다. 경기를 아 그래서 <웃음> 경청가그게 <웃음> 맞네 경처가아 어, 맞아. 해보았요아 그러니까 맞아요. 또 자, 그런 얘기도 그, 들리더라고. 사람들, 그, 전에. 예, 그 윤석열이 검찰청장 그 저, 있을 대법 저기 있을 때는요 집이 그 서초동이잖아요. 네. 점심 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을 해놓고 문자로 죽는거 아니에요. 점심 해놨 해놨으니까 이제 와서 식사하세요. 남편이, 그러지. 남편이 점심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밥을 해놓고, 김건희한테다가, 아 김건희 직장이 이제 거기 뭐, 뭐, 뭐 있잖아요. 거기 직장에다 아, 거기 아, 뭐, 일층인가 아, 뭐, 뭐 지하인가 있었대요, 그때. 아, 그래 아, 코바나, 코바나 아, 코바나가 콘텐츠. 거기 있었어 아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 <웃음> 거기서 얼른 그 집으로 가가지고, 빨리 점심을 해놓고 문자를 준대요, 그렇게. 와. 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실입니까? 어 그렇게 아니, 그런가? 예예 예, 예. 그렇게 얘기 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방송이 나왔어도 자기 와이프는 음식을 못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 김건희가 요즘 뭔가 한쪽에서 이상하게 뜨고 있는 그 그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기 남 자기보다 뭐열 열두 살인가 어리고 여자가 음. 성형수술 완전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어 거기다가 돈잘 벌어가지고 지 저기 월급 안 갖다 줘도 되고 어집 있어가지고 음. 그 부인 집에 가서 살고 음. 이러니 어 이러니 그 남편이 집에 가서 아무리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도 집에 가서 밥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음... 살아야 된대 <웃음> 맞아요 그거 <웃음>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네 <웃음> 그러니 자기는 뭐늦장가 가지고 뭐저네그돈 어? 네. 많은 여자 만나서. 네. 좋은 아파트에서 어? 사는데 네. 그 정도는 또 하,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 남자 자존심 다 버렸구나 <웃음> 그러니까 근데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정, 정권을 잡으면 이러고 뭐 그러고 뭐, 뭐 이, 영빈관도 이, 옮기겠다 어, 영빈관? 그러니까 뭐청와대 옮긴다고 어, 또, 영빈관? 그러니까 영빈관 옮길 거야 완전히 뭐 계획이 다 있어 대어야 대형이야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웃음> 그러니까. 야, 예. 참, 참, 대한민국 예. 참. 거기다가 또, 뭐, 지금 뭐, 유, 뭐, 진짜, 김건희 보세요.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혀, 뭐, 권력을 잡으면 이제 완전히 지가 자, 지가 멋대로 할 거고, 윤석열, 꼼짝도 못하니까, 사주, 도사들과 관계, 뭐, 어? 도리치 못해서 주가 조작은. 아 왕자 있잖아요. 예, 예. 그날 김건희가. 네. 손바닥에 찍어준 게나 틀림없는 것 같아. 그, 뭐, 그러, 이, 이, 이, 이, 에 할머니가, 네. 뭐, 찍어, 찍어, 찍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방송이나 네. 토론에 네, 해, 그렇지, 질문하니까. 네, 네. 아니, 할머니가. 아니, 거기 내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거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데거든. 음... 우리 집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 거기 어떻게 할머니하고 이웃하고 이게 교류가 없는데, 아, 그 그렇지 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남의, 그, 저, 저, 남자, 손바닥다 손바닥에다. 그것도 잘치워지지 않을 정도로. 자꾸 물어 눌러가지고 글씨. 아니, 그러고 또이게뭐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방송하면 그냥 손 안, 안 보이잖아요. 뭐 손을 일부러 이렇게 <웃음> 보이, <웃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전부 다 보내놓고. 윤석열도 굉장히 사주에 심취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음. 윤석열 자체가 네. 지금 정직하지가 못해. 음, 그 사람이 지도자의 음. 제일 첫째 동무나 정직성을 꽃거든요. 네. 근데 정직성이 나는 굉장히 어 예. 가요. 네네. 네. 뭐 이런 이런 해명한 거 그러면 예, 예. 특히 부인이 그그저그 그 그게 많았잖아요. 학력이나 경력이 저저저 부풀리기, 조작 이런 그게 많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도또 예. 일부 시인을 했고 예, 예. 예. 윤석열가요. 그 아저1 0그 국민의 갱선때그 질문 받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네. 부임이그 소대. 예. 경영대학, 네, 네, 어, 네. 최고경영자, 아, 경영대학 음. 석사를 그저 경력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이냐 안 모르니까. 네, 네. 맞다고 그랬다고. 그 맞다고. 근데 그 당, 맞다고 하는 답변이 한 게, 그, 동영상에 많이 다녀요. 네, 봤습니 정확하게는, 성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아니고, 네. 경영전문대학원, 네, 네. 그 다음에 경영학과, 네, 네. 경영전문석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건 근데 뭐, 이거요, 네. 학위는요, 네. 석사학이라든가, 이거는요, 학위는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기억해요. 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럼요. 자기 학위를 그럼. 정확하게 그럼. 기억한다니까? 그럼. 또 외국에서 학위를 해도 영문명칭까지 정확하게 네. 기, 기억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기 얼마나 고민하려면 그 학위를 받기까지 아니, 얼마나 고민을 자기 하면서. 자기가 어. 계층적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 학위 자체를 부풀리기 위해서 잘못 기억했다? 이게 있을 네, 수 네.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의도적으로 속인 거예요. 그렇지. 대학교경영대학 그, 경영학 석사. 그리고, 네.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네.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하고 특별 네. 틀려,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그냥 일반, 일반, <웃음> 일반, 그, 저기, 뭐야, 석사라면,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2년을 강의를 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게 뭐, 빠르면 6개월이지만, 아니, 그 6개월, 아니, 6개월이 아 좌우지간 이게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논문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시간을 수년을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데. 국민 죽문 대학은 원 뭐예요? 나는 천봤는데. 뭐 약간 그뭐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는 아마 약간 이제 좀 직장 다니는 인이나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게 그런, 그런 게 개설이 되어 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약뭐예 네. 예. 예. 그뭐 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음. 이런 사람들한테 그 1년 과정이 내가 그래,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네, 예. 예. 예. 1년 아. 과정이래요. 1년 과정에그속사그 진짜 그런 아. 거 아주 그냥 약식으로 있는 거예요. 약식. 그게 하면. 이렇게 예. 정확하게 안 음. 하면서 꼭, 남으로부터, 네, 네. 그 정직성을, 의심을 받을 정도면요. 네, 네, 이런 네. 게 한두 가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없어. 아유, 네. 리더십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그 신뢰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거든. 네, 네. 그 사람들이 뭐, 어, 저 사람 하는 거 말도 못 믿는데, 네. 그 사람 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네, 네. 어 도, 동치로 맡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한그 청와대 그 행사, 그 난리를 친 행사, 음. 대통령 앞에서 아주 그냥 마이크 잡고 난리 친 행사, <웃음> 그 행사에 참석했던 한 인사가,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김건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냐 음. 포장하는 것을 보고 음. 저 여자는 참 100가지 얼굴을 할 수가 있겠구나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거기서 청와대에서 음. 그런 일을 그 난리를 치는데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보고만 앉아 있었고 정말 보고 있는 것도 안 되지.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네, 못하게 말려야지. 아, 그러니까 하, 뭐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쪽에서 모을 땡긴다든가. 그렇지. 그렇게 뭐, 다 그렇게 해요. 당연하지요. 다 그렇게 하죠. 아, 부모가 가서 그, 부인이 그런데 익숙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공기,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부인은, 그, 남편은 항상 그신활을 하지만, 나, 부인은 다가 행사에 이제, 부인 동물을 참석했는데, 네, 네. 그게 분기 있나, 이거 잘 모르고, 엉뚱한 얘할수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전에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 예, 예. 교육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그, 좀, 그, 참고, 를 이야기를 해준다고. 네. 그리고 또, 엉뚱한, 행장에서, 그, 남편은 만류를 하거든. 네, 표안 나게. 네. 진짜. 근데 이런는 완전히 웃기는 거지. 근데 저런 <웃음>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이 됐을 때 부인 통제가 되겠냐고, 이거. 전혀 안 되죠. 네? 뭐, 이미 다. 남편도 통제가 안 되는데. 예. 네. 예. 네. 네. 이미... 완전 안화무인이지. 이미 다 그런 걸, 그, 그, 대통령 앞에서도 통제를 못 시키는데. 예. 네. 웃기네, 어? 웃기네. 어, 근데, 그 부인 김건이가 뭔가, 제대로 좀, 뭐, 사안을 보고 제대로 해야, 해야, 뭔가, 해야지, 그렇게, 할 때는 뭐, 통제고 뭐,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저렇게 안한의인이라고 저렇게 설소되는 저런 여자를, 근데 지금 보니까, 김혜경,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나, 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나, 이게 저, 선호도 조사한 게 어제 나왔어요. 네, 네. 어, 남편보다 저, 선호도가 나가요 네. 그, 10, 10점 만점에 김혜경 네. 씨는 3.32. 네, 네. 김건희는 3 0 예, 예. 김, 김혜경보다 김건희가 더, 선호도가 낮네. 아참희한하네 아, <웃음> 아, 아. 예예. 그 하여튼 남편보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 예. 다. 네. 그 남편보다 더 싫다는 거야. 아, 아 그렇지, 예. 그렇지. 문제야 문제. 예예. 보니까 윤석열은 43.3이가 왔고 음. 이재명은 41.8. 아 지금 이제 본인들. 그 아아니어 지지 여론 어. 지지,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고 그 배우자 선호도를 음, 보면 음, 음, 음. 어 김혜경이 40. 34.3이고 음. 김건희가 26. 음. 아. 26%네요. 근데 이제 저 이제 리인 미터고 여론 조사 기간마다좀 차이는 데지금 문제는 네. 그 대선 30일 전인데 오늘에 네, 네. 여론 조사가 아홉 개 네. 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일곱 개 기관이요. 그 대부분 여론 조사가 예. 네. 아직도 접전이야. 음.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를 정도야. 네, 네, 에, 네. 네, 5천 표민에서 접전이야.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요. 전부 30대 중반이야. 예, 네, 예. 네. 이거는 두 사람 다. 아, 그래서 좀서 좀. 비스너도는그 지지하는 사람이 30대 중반인데 실하는 비율은요. 네. 돼야 돼. 네, 네. 그6 0내 70% 돼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싫은데도 어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찍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생겨. 네, <웃음>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생기는 건 나올까요? <웃음> 대통령 공석으로돼야 되나? 아유, 정말 기가 막니 아유, 기가 막히는... 저, 저, 저,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저도. 아, 그러니까, 정말 이럴 줄은 이럴, 음. 참, 우리, <웃음> 신동보 제동님께서 진짜, 그, 아유, 진짜 가셨다면, 이런 때에 얼마나 빛나는 후보가 되셨을 거예요, 아유, 진짜. 아, 오늘 진짜, 부부는 담는다. 아, 대선 후보 이대로 되는가. 정말 이런 주제로 오늘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그한 시간 가까이 네요 네.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심동보 제동님 모시고 어, 이런 방송을 앞으로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님 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예. 네 이수님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